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쌍자음 뜨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띠 머리띠 다르다 따르다 다다 다다 다다 뜨다 뜨다 뜨다 보따리, 보따리. 허리띠, 허리띠. 따라가다, 따라가다.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떠나다, 떠나다. 이, 따, 가, 이따가. 이따가.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으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뜨다, 뜨다 따다, 따다 이따가, 이따가. 떠나다, 떠나다. 머리띠, 머리띠. 허리띠, 허리띠.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라, 가, 다, 따라가다. 따라가다. 보따리따르다 보따리. 따르다. 오늘은 쌍디귿 받침없는 단어를 공부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